홍언니 오늘은 시상식 하러 갑니다 어디 시상식이냐 여기 보시면 아시아 피트니스 어워즈 요 초청장이에요 홍언니도 올해 1등을 했죠 제가 보디빌딩 12년 만에 복귀 무대로 나발을 나갔었는데 나가서 체급 1등을 하고 그리고 바로 프로전도 뛰었었죠 뭐라도 하나 줄래나? 입상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고령상 그런 거? 어... 뭐 시상식이니까 뭐라도 하나 받으면 좋고 안 주면 뭐 후배들 받은 사람들 축하해주고 후배 얼굴도 볼겸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칙칙하지만 머리도 그러고 오늘은 이제 턱시도를 입고 머리도 짝 이쁘게 하고 한번 시상식을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도 아마 많이 올 거예요. 특히나 나바 대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는 선수가 많을 테고 제가 그 선수들도 보고 그 분위기, 네, 어워즈 그 분위기도 한번 어, 담아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좀더 이쁘게 세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병 하고 바꿔야지. <목소리> 집에서는 네. 그 포마드로 해야, 해야 되나요? 포마드 하시는 게좀 괜찮으시고요. <목소리> 나바워즈를 하는 어, 하얏트 그랜드 살롱에 왔습니다. 어, 아직 사람들 많이 안온것 같고요. 어, 제가 좀 일찍 온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바 선수들, 이번에 시합을 찍고 성적을 냈던 선수들 사진인 것 같아요. 제 사진도, 아, 제 사진. 제 사진 여기 있습니다. 성혈비 그리고 여기는 포토전인 것같요 포토전. 사장 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같아요. 어, 외국 선수들도 있고. 제 자리가 어딘지 한번 봅시다. 이된거 A few moments later. 여기 있습니다. 홍준혁. 형준이 저는 행사장을 뒤로 보내요 <웃음> 아, 아직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일단 좀 기다려오겠습니다 아는 사람들 오면은 또 켜서 또 인사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38초 아, 남자들만 모르겠네 남자들밖에 없어 지금 근데 영상에 찍을 사람들이 여기는. 홍언니 어, 구독, 좋아요 꾹꾹 넌 안하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님 좋아요는? 그... 좋아요도 누르 그... 좋아. <웃음> 광고 끝까지 스킵하지 말 알겠습니다 <웃음> 나한테 한5 0원 떨어질 수있고 있어 광고까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 어디서 찍나? <찍는> <웃음> 아, 카메라나 음. 여기 훈투브! 아훈투브 훈투브를 나를 찍고 왔으니까 네 나는 이제 셀카로잖아넌 누가 찍어 근데 이거 카메라 여기로 찍는 겁니까? 이걸로 찍고 예 이걸로 이제 보는 거지 나, 나는 이걸 다 이걸로 하는. 톱투도 아, 음. 많은 사랑 음. 지금 몇만이만 네. 만, 넘죠? 3좀 그러니까 네. 만 3천. 네, 네, 맞습니다. 내가 만천 아, 내가 천 맞다. 어졌습니다 내가 3천 맞네. 아, 내가 이겼습니다. 이몸 예. <웃음> 우리는 몸 좋은 형인데 예. 유튜브에서 예. 또 네, 팔로워 많으면 최고잖아. 맞습니다. <웃음> 우리의 나바의 자랑이지 아. 너도? 아, 아 아닙니다 저는 나, 너 어디에 자랑저도쿠다입니다도쿠다이도쿠보이 어, 안녕하세요 도쿠다 독구, 손석구 선수 안녕하세요 으 <웃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하나, 하나 둘 무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 무대가 아니구나 참 행사장 안쪽 <웃음> <웃음> 행사장 안쪽 하시죠 무대에 어? 무대를 우리는 무대를 올라가야 <웃음> 체질인데 그렇지? 나바의 야나바 나바야 자랑 백기훈 선수 <웃음> 사랑한, 나바야. 사랑하는 동생 나바의 아저씨지 <웃음> 나바의 아저씨. 자랑 3대, 3대 위에 어? 500도 못 들었어 <웃음> 3대 500아못 들겠어, <웃음> 아, 들겠어. 나보디밀딩식으로 하니까 는 <웃음> 한국에서 여성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훌륭한 코치분들 네. 언어베지 팀 김혜영 선수와 네, 네, 네. 최영준 감독님이고해감독님이신님 네, 네, 네, 네. 실제로 다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한국의 프로들은 다 여기서 네. 워너비지 팀에서 나오는 훌륭한 맞습니다. 팀 네. 사실이잖아 요그렇죠 맞습니다 실제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중에 거길 놀러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단백질 먹을 시간은 지났고 일단 고기가 나오려나? 스테이크? 네. 배가 너무 고파지 오늘 두끼 먹었는데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웃음>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웃음> 아니 없어요 그냥 <웃음> 오늘 오늘도 찍다가 <웃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 나바워즈 때 갑자기 끊겼습니다 아 찍다 오늘도 찍다 말았어요 네. 항상 이놓게 치면 홍언니가 <웃음> 하고 집에서 지금 마지막 네, 멘트하고 인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은 일단 못 받았습니다. 상은 못 받고 뭐 공로상이라도 하나 받을 줄 알았는데 좋으면 바랬는데 못 받았습니다. 아쉽니요 네, 상은 좋은 거니까. 아무튼 홍언니는 상을 못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수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